저도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고 그 뒤에 다시 하려면 좀 불편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이라도 어차피 해야 될 말이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이때다 싶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의물꼬가 튀었을 때 즉시 해야겠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명령이 주저주저 하면 어떨까요? 이거 뭐 타자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누룩감할까 누룩감할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손이 굳어요 긴장해서 그래서 딱 눌러야겠다 싶을 때는 바로 엔터 치고 그냥 이완 바로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하면 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지가 생겼을 땐 바로 바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착. 해야 할 말을 제때 안 하면 쌓여서 나중에는 마음의 병까지도 올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할 말을 여기까지 보냈는데 얘가 다시 이야기를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은 어떨까요? 마음에 다시 한번 웅축이 되는 거예요. 쌓인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서 명령이 나갔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꽁 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님께서 저는 서비스직인데 말더듬이 너무 심하시대요. 항상 자주 묻는 질문에는 같은 답을 많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주 안 듣는 질문을 하면 말문이 막히고 말을 더듬고 잘안 나와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이 뭐라 그랬죠? 어떤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고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한번 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길이 한번 뚫리는 거거든요. 길이 한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우리가 숲속을 걸어가는데 그 숲속이 안간 길이야. 아무도 안 다니는 길. 그런데 내가 한번 갔어요. 그러면 은그 길이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그 길을 몇번 정도 가야 거기에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가야 됩니다, 여러분. 100번? 100번 가도 괜찮을까요? 매일 가면 생길 것 같아요, 그 길이. 나 혼자 가더라도. 그런데 매일 안 가고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수풀 때문에 그 길이 어디였는지 찾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이 정도는 나가줘야지 라고 하는 만큼 나가줘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듣는 말한번 말했다고 그게 잘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순인 거죠.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쩌다 듣는 말, 말 더듬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쩌다 듣는 말일지라도 계속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말을 더듬었었어. 그래,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은 그 말을 계속 반복해 가지고 완전 내 말로 언제든지 가도 더듬지 않을 만큼 계속 그 길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말 더듬는 모습을 보이면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말수가 점점 없는 성격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어때요? 다시 돌아가서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 의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말을 피하게 되는 거고 말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어때요? 악순환이에요. 그 길이 완전 닫혀버리겠죠. 아예 산에 갈 의지조차 없어요 산에 가야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갈 텐데 산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예 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말수가 점점 없는 성격이 되었어요 이제 마음의 문까지 닫을 위긴 거죠 궁금한 게요 말을 더듬을 때 상대방이 보일 때는 이상하게 보이겠죠? <웃음> 음.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분도요 이상하게 나를 보는 사람도 말 더듬어요 이 말을 더듬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 더듬는 거에 대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 더듬는 횟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말 더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 더듬에 관한 영상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을 약간 천천히 해요 왜냐면 저의 모든 머리가 말더듬에 관한 걸로 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명령체계가 약간 느리게 나오면서 말을 더듬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이만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어, 나 유창해. 나는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면 오히려 말을 더듬더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 말더듬의 어떤 예후, 치료의 예후를 봤을 때 아이인 경우에 본인이 말더듬는지 모르는 경우에 그 다음에 말 더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에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예후가 안 좋냐면 말을말 더듬이 있다는 걸 알고 성인인데 말 더듬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성인인데 말을 못할 거야. 말더듬이니까 나는 안될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생각에 딱 짓눌려서 이거를 열고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내가 결정해요. 모든 대화라는 건. 그래서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아니요. 상대방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 나 스스로부터 어 괜찮아. 뭐말 더듬는 게 어때? 사람들 누구나 유창한 말 더듬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말 더듬을 수 있어요. 유창한 사람들도 말을 더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 나는 약간 과하게 음소 수준에서 혹은 음절 이름절에서 막 많이 더듬어 그렇더라도 나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끼면 계속 내가 연습을 하고 갈고 닦으면서 그 과정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기 전부터 긴장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문제 생기죠. 여기 나오면서 긴장하고 있죠. 다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용님께서 목이 아프고 나서부터 뭔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잠을 푹 자니까 나아졌어요 목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 제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어요 라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목에 걸린 느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뭐 계속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적인 요인을 받았을 때어 미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근데 그때도 아 그래 이거 심리적인 거지 어아 내가 긴장을 해서 그런 거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아 그래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냥 이 정도만 생 생각을 해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에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것이 내 모든 스피치와 랭귀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님 2개월 전에 올려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답변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때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서 되묻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호흡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자음과 모음 혀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는데 혼자 배우는데 조금 힘드네요. 혼자 할때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코칭을 많이 했는데,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잘 못하는 특징적인 발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스, 즈, 츠. 그러니까, 시옷, 마찰음이랑 즈츠면은 뭐겠어요? 네, 파찰음. 이 구별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 주파수 때가 굉장히 높아서, 잘안 들리거든요. 어, 청각장애가 살짝 있으시면 구별하기 어려운 발음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시에 이 모음이죠. 이 모음의 혀가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하는지 조금 헷갈려 하셔서 과하게, 좀 과도하게 긴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발음으로 기역 발음. 기역 발음도 혀를 어느 정도까지 보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 모음이랑 기역 발음, 그다음에 시옷 치읍 발음 요세 가지는 항상 어려워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요 이 특징적인 발음들을 위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요 여러분께 제가 아, 스피치 랭귀지 말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스피치 랭귀지는 어떤 호응을 이루고 있는지 그 스피치와 랭귀지가 어떤 코딩에 의해서 나오고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어, 말을 할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